1번은 그냥 금전의 흐름이 들어오는 곳이 좋은데 나가는 게 막힌 곳 그리고 2번은 들어오는 것도 미비하고 나가는 것도 미비해요 1번은 들어오는 것도 좋고 나가는 것도 좋아 금전의 흐름이 좋긴 해요 어떤 사람들이 들락날락 하는 기운도 좋고 일단 출입문이 많이 열려있어요 닫힘의 기운이 없어 그리고 출입문이 높이가 낮아 문턱이 낮게 이 때문에 누구나 들락날락 오고 가고 할수 있는 자리에요 남녀노소 어른 다 어른. 안녕하세요 연수단입니다 네, 원래 많이 하시던 털을 한번 가져왔어요 복합된 숫자가 많네요 숫자에 관련된 직종인가? 숫자에 관련된 직종이라면 뭐 예를 들어서 숫자 학원이라든지 뭐복권방이라든지 음, 기운은요? 기운은 이게 금전의 흐름이 좋긴 해요 어떤 사람들이 들락날락 하는 기운도 좋고 일단 출입문이 많이 열려 있어요 다힘의 기운이 없어 그리고 출입문이 높이가 낮아 문턱이 낮기 때문에 누구나 들락날락 오고 가고 할수 있는 자리예요 남녀노소 어른 모두 할거 없이 드나들어도 무방한 자리. 진짜 좋은 거네요. 너무 너무 좋은 거지. 그러면 사람들이 꾸준히 앞으로도 계속. 나는 이 자리 괜찮 계속 있다고 봐요. 이런 금전의 흐름은 선생님 네. 주인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야. 아니면 기존의 터가 아무튼. 기존 터가 60% 40%는 이 터에 들어와 있는 사람의 기운. 이 주인이 그러면은 음. 여기 말고 그 만약에 옆집으로 들어갔어요. 완전 다르지 근데 만약에 이게 금고가 있다 치자 근데 금고를 이 방향으로 놔야 해 근데 반대 방향으로 놔 그럼 이렇게 흐름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선생님 말씀대로 응. 그 자리가 금전의 운이 좋은 자리예요 어. 제가 주소 두 개를 더 드릴게요 네. 그세개 중에 어느 게 제일 좋은지 한번 순서로 한번 매겨주세요 어. 이, 이게 1번이에요? 네 얘가 1번이 없이고 어. 2번 드릴게요 네 여기까지고요 네, 네. 3번이 어디가 제일 좋아요? 1번 불러준 그대로야 1, 2, 3번 3번은 그냥 금전의 흐름이 들어오는 곳이 좋은데 나가는 게 막힌 곳 그리고 2번은 들어오는 것도 미비하고 나가는 것도 미비해요 1번은 들어오는 것도 좋고 나가는 것도 좋아 여기 땅 파면 돈 나오는데요? 아, 그런가 봐요 <웃음> 가야 되겠다 옛날에 이렇게 석나오 이렇게 나오는 <웃음> 거야? <웃음> <웃음> 뭐하는 데요 여기 에이, 되게 재밌는 데다 알려드릴게요 어? 여기가 네. 로켓커펀명당아 진짜? <웃음> <웃음> 금전의 기운이 장난이 <웃음> 음, 음, 음, 아니죠 음. 여기는 어, 어떤 먹는 장사도 괜찮아요 음. 1번 그리고 3번 같은 경우는 복권방이라서 이 자리가 조금 흥한 거지 근데 이 자리는 또 어떤 장갑자리라고는 좀 보여지진 않거든 솔직히 아, 응. 복권방이라서 이 자리가 좀 뜨는 거지 이 자리는 복권방 아니면쓸뭘 이렇게 아. 활용할 수가 없어 그리고 이번 송파구 여기는 좀 애매하긴 해요, 이 자리는. 그냥 로또에서 명당이 된 거지, 뭐, 굳이 이 터가 좋다는 아닌 거 같아. 그냥 1번, 이, 이 자리는 진짜 금강 같은 자리고, 2번, 3번이 터로만 봤을 때는 이게 꼭이 자리가 진짜 명당이어서 로또가 많이 나왔을까라는 의구심은 들어요, 솔직히. 근데 진짜 확실히 2, 3번은 루또가 많이 나와서 명당인 거지 그냥 가게터로만 봤을 때는 아... 그다지 좋은 터는 아닙니다 와... 덕분에 새로운 정보 알았네 나 근데... 신당이 없으면 여기 간줄알아 <웃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재미로 응. 번호 하나만 그냥 뽑아주세요 번호 하나만? 네. 아이씨, 나 엽전 잘안 쓰는데, 엽전 한 번만 던져볼게요. <웃음> <그냥> 하나만 <웃음> 자, 행운의 번호는 <보너는>. 8번! <웃음>